여수 여천의 주량대첩이라는 곳입니다. 어, 제가 좀 자주 오는 집이에요, 딱새우 먹으러. 음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요, 여수 여천의 주량대첩이라는 곳이에요. 부영 3단지 쪽에 위치한 곳인데,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 혼술하러 오거나 좀 답답한 일이 있을 때, 딱새우에 소주 한잔하고 가는 곳이거든요. 제가 먹은 거 이제 뭐, 페복북에도 올리고 뭐 그랬던 곳인데, 아 절대 오늘 무슨 뭐 돈을 받고 홍보를 하거나 뭐 협찬을 받거나 그런 품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계산하고 제가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요새 혹시나 오시게 된다면은 혹시 딱새우가 생각나실 때 여기서 드시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추천을 드릴 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자, 딱새우와 연어 음. 요거 세트로 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2만 9천 원입니다. 2만 9천 원. 어, 이 딱새우하고 연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2만 9천 원이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. 자, 여러분들 안주가 나왔습니다. 좋은 안주에 술. 그리고 여수 지역은 역시 입세주 지역 소주를 마시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저는 항상.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순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어, 저는 지, 여기 살고 있고 또 여기가 또 요수다 보니까 오늘 또입새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는 항상 오면 딱새우 위주로만 먹었거든요 근데 연어야 어차피 뭐 항상 많이 먹어봤었고 근데 뭐 연어 맛은 요거는 뭐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겠죠 아. 잠시만요 일단 그 전에 와사비 간장을 먼저 타고 이게 뱃살이에요, 뱃살. 뱃살 쪽인데, 이걸. 이쪽에 찍어서. 사사사. 음. 뱃살 쪽은 조금 더 기름지고. 부드럽게 싹 넘어가는 그런 매력으로 먹고. 저는. 이 몸통 있는 쪽. 등살이나 이런 게. 네. 개인적으로 이런들 좋아해. 꼬리나. 이거는 몸통, 쪽. 어? 네. 음. 몸통 살이 좀. 몸통이 살이 좀더 담백해요. 기름심이 좀 더라고. 꼬리. 이거는. 음. 꼬리가 좀더 부드럽다. <웃음>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항상 먹는 거 딱새우입니다. 딱새우 여러분 이 딱새우는요 <웃음> 재탕을하거나 오늘 내놨던 걸 다음날 다시 또 쓰게 되면은 꼬리 부분이 까맣게 되기 시작해요, 여러분들. 여기는 주문을 받자마자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껍질을 까고 해가지고 네. 근데 뭐 많이들 그렇게 하겠죠 네. 여기도 바로 손님이 주문을 해야 이제 껍질을 까기 시작해서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거 주문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혹시나 와서 드셔보실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네. 다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껍질 하나하나 다 까고 해가지고 네. 아 진짜 맛있거든요 아, 비림이 1도 없습니다. 이름 맛도 전혀 없고. 아,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딱 새우. 여수에서도 이렇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소지? 쏴쏴쏴.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물론 얼마 전에 먹었던 그 독도새우 닭새우 아 그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닭새우보다는 좀 못해요 이 닭새우가 그래도 훌륭합니다 상당히 훌륭한 새우라고 생각해요 생으로 먹기에는 이게 또 술도둑이죠 기가 막힌 술도둑이죠 이게 또 여기에 또 탕이 나와요 탕까지 포함해서 29,000원이에요. 뭐, 가격 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. 쏴, 쏴, 쏴. 전 이거 잘 먹을 줄 몰라서 그런지, 배 살짝 그, 그 기름지 느낌보다는 몸이나 등 쪽에 있는 살, 여길, 요게또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444 음. 아. 아우 습니다 자, 여러분 이게 딱새우탕까지 해가지고 포함입니다 29,000원? 음. 된장이랑 해가지고 넣은 이 딱새우탕인데 저번엔 좀 짰었어요 짜가지고 저번에는 물러서 다시 좀 끓여달라고 했는데 오늘 물은 과연 짠지 안 짠지 맛을 보러와있습니다 음, 오늘은 딱 좋네 어. 어. 시원하고 좋네 어. 어. 된장에 들어가니 구수한 밸런스랑 이런 게또 굉장히 좋아요, 보니까 사진 찍으시면 <웃음> 이거 국물에 한잔 해야 되겠는데? 어. 사사 어. 좌, 좌, 좌 자, 이렇게 맛있는 안주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술을 어떻게 꺼을까 이제 여러분들? 아 놀라지 마세요, 여 사장님인데 네. 약간 항상 업되어 있어요 네. 아, 더아리 또... 아, I love 닭새우. 쏴, 쏴, 쏴. 어, 이거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살짝 그, 근데 뭐, 제가 이 비린 느낌을 막 좋아, 막, 막 이렇게 잘,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지만, 이렇게 거부감이 있을 정도는 아닌데, 조금, 아, 가끔가다 하나씩 이렇게 살짝 비린 게 조금, 느끼는 것도 있, 있거든요, 여러분들? 음. 예, 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 어. 방금 하나 먹은 건 약간 좀 운이 없었나 보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예. 아, 자. 어, 딱새우가 줄어든다 슬프구나. 삼 번에 차 번에 번에 차근 삼 번에 차근 삼 번에 차근 삼 번에 그근삼 번에 차근 삼 번에 차근 삼 번에 차근 삼번 안먹아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가게에 한세 번째 왔을 때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어 이런 거뭐의식 이런 거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고 그때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어 잠깐 사장님 아 잠깐, 네. 자, 잠깐만 여기 앉으세요 아니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그 주량 대첩 예, 사장님이세요. 그 제가 여기 자주 뭐 혼술하러도 오고 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<웃음> 대화 하고 <웃음> 많이 친해졌거든요. 어, 네, 반갑습니다, 저 가다니.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남도입니다. <웃음> 반갑다. <반가워요. 아니>, 떨려가지고 <웃음> 긴장으 이렇게 하고 있어요. <웃음> 원래 항상 이, 가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텐션이 항상 업이돼 있어요. 그래서 어, 가끔 뭐정체모을 일본어도 한 번씩 쓰고. <웃음> 하나만 보여줄까요? 뭐 네, 보통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어요? 손님 오시면 이제. 네, 네.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 u 장 s i a Russia! Russia! r 고 s s i a Russia! r u s s 도 a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ussia! r u s s 하 a Russia! Russia! Russia! r u s s i 아 그런 걸도 없고요. 네, 네. 그 이거는 저희가 어 먹고 계산하고 가는 품목입니다. 여러분들 잡채 협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. 그꼭 음. 알아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어 주량대처 좀 많이 좀 <웃음>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 음식이 괜찮아요. <웃음> 여러분들한테 추천할만한 음식이니까 영상을 찍고 추천해드린 을거예요 여러분들. 음. 자, 오늘 주량대처 많이 사랑해달라. 아, 주량대처 많이 사랑해주고요. 제가 잡사님 제, 예전부터 정말, 팬, 정말 팬이었는데 이렇게 막상. 예방그 카메라 에 앞에 마주하니까 좀 부끄럽고 예.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 너무 자주 오시고 하는데 예, 정말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제가 유튜브 남도 예,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. 예, 좀 도와주시고요. 예, 아무튼 예. 우리 작사, 형님, 작사 형님께서 님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 먹방에 예, 한액을 그을, 그을 거라고 예,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예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아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어, 여기 사장님 남도였습니다. 예. 평소에 이렇게, 이렇게 긴장을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, 카메라 앞이라고 또 긴장을 하시네요, 사장님이. 어, 유튜브 하시려면은 이런 긴장감은 좀 앞으로 좀 많이 떨쳐져야 되는데. <웃음> 아무튼 여러분들, 아, 오늘 딱새우랑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여수에서 딱새우가 생각나실 때, 딱새우하고 연어 해가지고, 이 탕까지 29,000원. 뭐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에, 여기서 여수 놀러 오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, 여러분들. 자.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